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떨까? 어떤 사람이 된 건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요새 되게 나오는 그 JMS 어,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횡령하는 게 어떤 상태가 올바른 인간의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이렇게 하고 좋은 말에 아, 도둑질하지 마시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분은 좋은 분. 그게 아니고 앞뒤가 맑고 투명해야 되고 그 투명한 사람의 행실이 어떠냐면 평등해요. 평등해. 우리는 만물이 평등한 자리로 가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벌레와 내가, 우주와 내가 하나도 다름이 없이 평등하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몸이 하는 상태. 우리가 벌레를 생각해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벌레랑 나랑 똑같다고 여기는 사람은 득도한 사람밖에 없어. 마음 안에서 뭔가 그래 머리로는 평등해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몸에서는 어, 나는 우월하고 힘이 세고 강자 벌레는 약자로 반드시 느껴져요. 우주와 내가 평등하다고 느끼려고 하면 어, 우주는 크고 대단하고 나는 이렇게 작고 작은 존재 어, 하다못해 저 대통령이나 저 국회의원과 나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느껴져.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차별하고 있거든. 이 마음 차별하는 이 마음 요요요 고집부리면서 평등하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하는 요 마음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에고라고 해요 어. 요게 죽어야 평등한 걸 알아 그거는 몸이 알고 마음이 알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인간으로 행동해요 근데 우월한 인간도 아니고 열등한 인간도 아닌 그냥 인간 슬플 땐 슬픈 인간 화날 땐 화난 인간 두려울 땐 두려운 인간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인 인간으로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떠냐면 날마다 분별해요. 미쳐버려. 예전에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이거예요. 누굴 만나면 그냥 또 분별심이 이 사람은 나보다 못난 것 같다는 거어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은 나보다 강자라고 무조건. 그래서 제가 단체를 들어간 적이 없었어. 너무 괴로워서.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의 장은 나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다 분별하게 되고 속해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단체 가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데 친해진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분별하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굴욕감도 너무 올라와. 거기 높은 사람이라는 사람을 보면 내가 더 낮은 것 같으니까 이 모욕감, 약자의 수치죠. 나를 수치 주는 약자의 굴욕감이 올라오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무시가 올라와 그냥 나보다 낫다는 마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이런 게이 인간인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남을 무시할까 나는 근데 그게 내 마음이 내 마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 결혼도 해봤는데 결혼하니까 날마다 이게 무시가 너무 떠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제일 많이 올라온 게 강자 앞에 굽실거리고 약자 앞에서 함부로 무시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모르니까 남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 무시가 올라온 찌질한 인간 이러면서 그게 찌질하게 보이는 게 바로 그 찌질하게 보는 눈이 내가 찌질한 인간이 보고 있잖아 어, 알 수가 없지 그리고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섬뜩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아 인간이 왜 이럴까 그리고 또 너무 두려운 거야 왜? 모든 사람이 날 그렇게 보겠지 자기들도 다 하겠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너무 세서 정말 어떨 땐대인공부처럼 밖에 나가기 싫고 날마다 내 모습 점검하고 내가 지금 똑바로 잘 얘기하나? 이게 뭐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정신을 온다? 거기서 내가 실수한 거 없나? 어디 단체에 가서 말을 하고 오면 계속 밤새도록 생각하는 내가 뭔가 잘못 얘기한 거 없나?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가면 어떡해? 내가 그말왜 했지?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신경 쓰느냐고. 그래서 어느 날 에이 모르겠다. 막 행동하면 바로 날라들어. 폭탄이. 너 그런 인간이야 하면서 막 비난받고 막 구설수에 오르고 막살 수가 없는 거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러다 이 공부를 만나면서 알았죠 그렇게 평등하게 못 사는 나그 나가 누군지 그 애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픔으로 시작돼요 애기가 태어날 때는 아주 평등자리에 있어 말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고도 그냥 나랑 똑같은 평등한 사람으로 인식해요 근데 배워 잘하면서 머리로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잘났다를 말을 해서 외운 게 아니에요. 몸투아리가 그냥 잠재의식이야. 몸과 마음이 하나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행실을 그냥 배워. 부부싸움 할때 아버지가 엄마를 확 무시하면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을 취급하면서 수치 주는 걸 배우고 엄마가 아버지를 수치 주고 약자가 덤벼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아버지 없을 때네 아버지는 이렇게 흉보고 막 이런 걸 배워. 그리고 특별히 입으로 무시하지 않아도 엄마가 그 경멸의 눈초리를 이렇게 다 아버지를 보거나 자기를 보고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서 경멸하고 막 서로 무시하고 하는 거를 그냥 온몸의 에너지 파동이죠 그쵸? 그 에너지체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습으로 배워요 그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하고 수치줄 때, 그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 내가 아들이 아니라 딸로 태어났을 때 지금은 여와 선호수상이 있죠 다 여자 딸을 낳고 싶어해 하지만 옛날엔다 아들 낳고 싶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딸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너는 딸이라 뭐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몸은 아는 거예요 너무 굴욕감을 느끼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눈이 벌써 아들을 보는 눈과 딸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왔던 수행자 한 명은 단한 번도 엄마가 아들을 보는 그런 눈으로 날본 적이 없다고 이러면서 우는 걸 들었어. 엄마는 모른다고 생각하겠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누르니까. 알고 있어요. 만물이 다 알고 있는 암자리에 있는 곳이야. 내가 그냥 알고 있어. 특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아는데 시방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제가 들은 가장 뼈아픈 말은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게왜 태어났니? 그건 사실은 엄마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었다는 걸이 공부하고 알았어요. 이렇게 아기는 그 말이되 뼈가 녹아. 엄마가 자기 스스로한테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가난한 집안에서 왜 아들도 아니 네가 태어나서 부모 힘들게 하고 부모가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했던 말을 화가 날때 나한테 하는 거야. 왜? 그 가해자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모르고 훅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남한테 그렇게 뼈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 마음. 그 가해자 마음을 계속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열등이가 된다고 하죠. 평등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열등한 것도 평등자리가 아니지. 나를 열등한 여자라고 이렇게 무시하게 돼. 그리고 남을 위에 올려. 그랬다가 이 열등한 여자가 자기보다 약자, 딸을 낳았어, 약자야. 그러면 자기 모습으로 투사되죠. 그럼 자기가 그 열등이는 반드시 우월이를 먹어야 돼. 여러분 물이 이렇게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걸 봤어? 여기 벽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려고 해. 그래서 우월이가 있으면 항상 그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열등감을 그만큼 안 느끼게 안 느끼지 않게 돼 있어. 느끼게 돼 있어. 열등감을 느끼고 살된사람 반드시 월이 느끼게 돼 있어. 이게 법칙이야. 평등 자리로 회귀하려는 마음의 법칙.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 맨날 열등감을 느꼈던 거야. 자기 가해자가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 이거 가해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월감을 느껴야 되겠죠. 백만큼 열등감 느끼면. 그러니까 딸을 보니까 약자니까 바로 우월감 느끼면서 열등이로. 나르니까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때 엄청 아픔을 느끼고 굴욕감과 그 모멸감과 비참함과 죽고 싶은가 버림받은 아픔이 다 올라왔는데 느낄까? 처음에는 뼈 아프게 느꼈는데 그게 선명한 바퀴자국처럼 보이시게 자국이 되는데 너무 아프죠. 자국이 새겨지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버지한테 오지게 맞았는데 맞은 자리는 다 흉터가 났는데 그 마음의 아픔은 그냥 있다 아버지만 보면 몸이 떨리고 굴욕적이고 비참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피한대요 몸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이 굴욕감을 인정하면서 나라고 느껴줘야돼 내가 느끼는 굴욕감으로 근데 보통은 아버지한테 수치당했다 이렇게 느껴요 저도 엄마한테 당했다 이렇게 느껴요 피해자가 되는 거야 이 아픔을 딱 받을 때 아픔이 납니다 빵 느껴주지 않으면 이건 분화되거려 내가 피해자가 돼요 피해자가 되면 언제가가해자마음 느껴야 돼평등에 법칙을 실현하려는 마음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그런 굴욕감 느끼게 가해자를 분명히 했을 거야, 살면서. 많이 했죠. 몸멸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을.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받은 대로 그대로 줘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누가 말하면 엄청 기분 나쁜 거 뭐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쁜 에너지를 받아서 아픔을 엄청 느꼈는데 그 아픔을 안 느끼고 피해자로 가버린 거야. 당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 가해자를 써버리는 거야. 가해자를 인정 안 하니까. 자기 가해자를. 날마다 가해자가 자기를 수치주고 는 살면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마음만 느끼고 가해자 버리니까 남한테 가해자를 하는 거죠. 아픔을 안 느낄 때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로 분화돼서 나는 피해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가해를 해버려. 그냥 아픔이 바로 뭐예요? 피해자, 가해자가 통합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그게 치유되는 자리인데 아픔이 괴롭다고 안 느끼니까 피해자 마음 느끼면서 당했다고 하면서 남을 갖다 가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으면 반드시 우월감 느끼려고 남을 무시하게 돼 있고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찾아가 수평자리에 자기가 늘그 100%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아픔, 굴욕감, 약자의 수치, 약자로 떨어진 이 수치당한 아픔과 굴욕감을 너무 아프니까 그걸 안 느끼려고 하는 거야 그걸 느껴야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가해를 하는 짓은 안해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가해할 때 남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하잖아 남편이 바람 피웠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향기를 내는 꽃이면 오지 말래도 벌이나 나비가 와 근데 나를 떠나면 향을 못 내고 내가 먹을 게 없는 꽃이야 그걸 알아야지 근데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 새끼가 나쁜 놈이래 도덕교가서가 아니야 우리 인생은 마음이라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내가 그 여자 옆에 있으면 엄청 행복해. 아 미쳤다고 가겠어? 등 떠밀이라도 안 가. 근데 내가 아픔이 너무 큰 여자라 나도 모르게 그 아픔을 안 느껴서 피해자 마음 올라오면 가해자 한 거야 남자한테. 그걸 모르고 아픔을 안 느끼고 남편을 미워하지요 그래서 피해자인 여자분들 남편이 들어오면 어때요? 바가지 긁어 계속. 당신 바람 피웠지. 그래서 또내 쫓아. 그런 다음에 어때요? 남편 없으면 나한테 너 같은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야. 너 같은 여자는 매력이 없어. 또 누구의 감는 계속하는 아무 소용없는 짓을그 굴욕감, 약자의 수치, 아픔을 느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건 아픔을 조상 대대로 있었던 그 아픔, 버림받은 아픔. 그렇게 당한 아픔을 이해 안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과 나를 가해야 가해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통합되는 자리가 굴욕감을 느끼는데 이때 굴욕감이 너무 셀때 공부가 안 돼요. 잘 너무 아파서 못들어가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욕을 들었어. 힐세하는데 어떤 아기가 욕 엄마가 한 욕을 듣는데 정말 사랑받으러 와서 엄마가 너왜 태어났니? 이런 소리만 해도 그렇게 아파서 우는 아기인데 그 아기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장자를 꺼내서 목을 졸라 죽이려나. 대가리를 어디다 쳐놓고 분기에 갈아버리려나. 혀를 뽑아서 뭐 어떻게 하려나. 그 말을 들을 때 뼈가 아프고 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아기가 그 아픔을 다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당했다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맨날 가해한 거예요. 자기를 가해하고 남을 가해요. 맨날 미움받고 버림받고. 힐세하면서 딸아이 엄마가 했던 말 해봐 하는데 입을 못 열어요. 살이 막 떨려요. 이런 창자를 꺼내서 하는데 막이 모멸감과 죽고 싶고 아픔이 근데 그걸 느껴야 되거든 이 아픔을 그걸 안 느끼니까 당했다 그거 보는 두려움 그 아픔 보는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어?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거나 남을 가해하거 이렇게 분열이 되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가해자 피해자로 미움만 쓰면서 남과 나를 괴롭히면서 사는 거야 그 수치당한 모멸감이 얼마나 아픈지 응? 그게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해서 그 애기가 사는 거야. 그걸 인정 못해서 그걸 우리가 수치 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수치를 더 지나서 구력감, 약자의 수치, 아픔, 구력감. 아픔으로 봐야 되겠죠. 수치가 아픔이야. 근데 그냥 수치 이러니까 그냥 조금 수치라고 느끼지 만 엄청난 모멸감, 비참함. 그래서 그걸 느끼면 죽고 싶어 그냥. 딱 죽고 싶어. 그냥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술 드시면 그렇게 욕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근데 어린 내가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호인이야 좋고. 근데 술만 드시면 개가 되는 거라. 술을 다없애버리는지 정말. 사람을 개새끼로 만들어서 왜 자기를 개새끼로 만드느냐. 나만 아프게 하려고. 아픈 상처가 그냥은 맨정신으로 못 느끼겠어. 어따 쏟아붓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서 참다 잡다 참다가 아픈 상처로 쏟아야 되는데 맨정신으로 쏟으면 당할까봐 무서우니까 술을 잔뜩 먹어. 내의식을 마취시킨 다음에 아무한테나 가서 소리 지르고 온갖 욕을 하고 소변 을 보고 막 남자들. 할아버지가 그짝인 거예요. 너무 버림받고 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고 머리가 엄청 좋고 명필이셨어 군수가 와서 저라고이 글씨를 받아갈 정도로 근데 폐인이 되는 거지 아이가 버림받은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어린 꼬맹이 내가 대여섯살밖에안돼내 앞에서 할머니한테 욕을 하면 내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평소에는 너무나 호인이라 나한테 이렇게 멸치구워 주고 메뚜기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데 착하니까 얼마나 참았으면 그 아픔을 그거를 다 할머니한테 욕으로 쏟아내는 거야 말로 할수 없어요 욕이 막 XX라 계속 그럼 우리 할머니그 얼굴이 그 굴욕감과 비참함과 수치와 그러니까 할머니도 어떠냐면 늙으니까 더 늙어서 내가 한 고등학교 대학생쯤 되니까 할아버지한테 하는데 정말 받은 걸다 갚아주는 거지 그아픔의 상처가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듣는데도 그 아픔이 그 굴욕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안 느끼잖아? 그리고 가끔 이래. 그걸 너무 많이 듣고 산뭐 아주 아주 말로 할수 없이 험하게 자란 여자, 남자분일수록 되게 교양을 써요. 왜냐하면 그, 그게 그 부끄러워서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 감추려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변조 시켜.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좀부정막좀 이렇게 좀... 오버하는 소리로 하는 사모님 목소리다 그거야.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수치당할까 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워서 하는데 너무 비참하고 굴욕스러운 이런 상태까지 내려갔어. 그럼 이거 안 보려고 이 열등과 굴욕감을 훅 버리면 이게 훅 하고 무얼감으로 올라와 고상한 상태.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오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이렇게 굴욕감 상태에 있으면 이거를 이 굴욕감을 아픔을 느끼해서 치유를 하면 천천히 올라가서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데 아픔을 안 느껴주고 그냥 이걸 무조건 버리니까 굉장히 위로.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옷을 길게 입고 몸을 다 가려. 하나도 안 나오게. 되게 정숙한 정숙한 여자로 다니는 분들은 아주 다락한 여자가 속에 있는 거야 장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일부러 내가 이런 옷 입었어 올라오라고 이러면 입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입어 어, 너무 수치스럽고 장녀가 막 연상돼 응? 왜 연상해? 그 장녀가 연상되는 거왜 그래? 자기 속에 장녀가 많으니까 조금만 노출된 것만 보고 조금만 긁기가 태패적이면 바로 장녀 마음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욕적이라서 이걸 못입고 다 가리는 거야 아니면 반대극부로나 창녀다 하고 막 핫팬티에다가 과도하게 막다 찢어진 막 이런 거 입으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때 가갖고 막 엉덩이 막다 끼는 옷을 입고 남자 무릎에 안고 막 나이 먹어갖고 막 수치를 있는대로 떨고 남의 남자 막 가서 같이 얘기하고 술 먹고 막 같이 아무데서나 어 지난번에 기사 보니까 부부동반 모임으로 펜션 잡아갔는데 막 아무데서나 자서 자, 잠자면서 보니까 옆집 남자가 옆에 와 있고 뭐 이렇게 만지고 이런 정상입니까 적당히 먹어 술을 부부끼리 딱방 잡아서 갔으면 그렇게 딱 해야 되잖아 노는 거 노는 거고 이게 뭐 수치가 심하면 또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로 가는 거야 적당히 해야 돼 너무 내외를 하면서 말도 안 섞어 어난 어, 여자니까 옆집 남자 말이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속에 창녀가 또 있는 거야. 자연스러워야지, 적당해야지. 적당히를 못하는 거야. 적당히가 뭐예요? 딱 맞게, 알맞게. 내가 여자로서 수치 안 떨면서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빠지고를 못하는 거야. 완전히 무슨 고상하다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도도한 여자로 속에 창녀가 있는 거고, 아예 창녀 자체가 되는 수도 있고, 해픈 여자가 되는 수도 있고. 남자도 똑같죠. 오버를 해서 친절한 남자를. 아니, 부인이랑 걸으면 그냥 부인 신경 쓰면 되지. 앞에 여자가 무거운 거 들고 간다고 쫓아가서 그걸 받아주면 부인한테 안쳐만손 이상한 거요. 왜나 오지랖 넓게. 응? 그게 벌써 속에 그 아무 여자한테나 찝쩍거리고 싶은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수치가. 굴욕감 안느낌면 그냥 수치 떨거나. 아니면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자는 절대 보기를 돌같이 한다고 안 도와주는. 남자가 되면 이게 적당히가 안 되는 거지. 그 아픔을 못 느끼면. 응. 그래서 그렇게 오버해버리는 거예요. 응. 이 중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응. 피해자나 가해자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나. 그 굴욕적으로 당한, 아픔 당한. 알고 보면 아픔은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받아들이고 아픔 치유하고 보면 다 맞는 말이고 내가 그말 들었다고 해서 엄청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본시 없는 건데 마음이 있으면 남아있는 마음은 다 아픔이야. 그냥 아픔이 느껴지는 거야. 제가 예전에 도닦은 지한 7, 8년 됐나? 그럴 때 올라오는 마음을 미친듯이 인식하면서 막 청산할 때가 있었어. 어떤 마음도 올라오면 이거는 아픈 마음이 남아있던 거잖아. 무슨 소리 들어도 그치? 근데 그날 계속 마음 보면서 이제 수행하고 산책을 하는데 저녁때쯤인가? 술 취한 남자가 거기가 도로가 잘안 다녀. 정확동이라서 근데 그날따라 술이 잔뜩 취한 남자가 나한테 씨발년이라고 요구를 하더라고 분노가 여러분 분노 왜 올라오는 지 알아요? 그씨발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구력감, 모욕감, 비천함, 수치심이 너무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수치를 나라고 인정해. 구력감을, 아픔을.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거부할 때 화를 내는 거야. 수치를 거부할 때 화가 나는 거야. 보통의 나 같으면 돌멩이를 나하더이 새끼가 미쳤나 술을 곱게 쳐먹자 빡! 근데 그때는 내가 마음껏 멀 때니까 이 분노를 막 느끼면서 수치로 들어가서 굴욕감을 빡! 느꼈어요. 비천한 여자 마음이지. 어? 욕을 처먹는 여자 마음을 확 느끼니까 조금 있다가뚝 떨어지면서 인정이 되더라고. 그래, 씨발련이난데 여러분 그런 욕은 다 성에서 비롯됐죠. 여자, 남자를 수치 주는 성. 굴욕감을 제일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성 수치를. 씹, 할, 년이에요0이 뭐예요? 섹스, 할, 여자. 섹스, 할, 여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화가 안 났을 텐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고 그렇지. 내가 섹스한 여잔데. 어, 왜 화를 해놔. 틀린 게 아닌데.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때 욕에서 처음으로 해방이 됐어. 어, 욕 들을 때 정말 제일 많이 들은 욕이 쌍년 그거 들을 때 정말 꽉 돌아갖고 너는 쌍놈이다 고확 덤벼든 적이 있거든. <웃음> 그러니까 내 속에 쌍년이 듣고 화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화가 안 나요. 제가 위대한 유시에서이병신아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욕 중에 병신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 병신짓 할 때마다 병신 얘기 들었겠지 그러면 지금 같으면 내가 병신짓 했구나 나는 병신입니다 하고 그 굴욕감을 느끼겠지 약자의 아픔을 근데 어린 시절에 그런 걸 알았나 그 병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파서 청산을 엄청 많이 했어요 수행하고 그리고 나는 병신이 이해됐지 아 병신짓을 하면 당연히 듣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가 나랑 나라, 나라한테 병신이라고 할때 내가 병신짓 안 했는데 병신이라고 하면 화를 내. 하지만 이 병신아인데 내가 병신이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병신아 정치인껄한테 얘기하는 건 뭐, 뭐냐면 병신짓 하니까 팔다리가 없는 사람한테 물좀 가져와 하고 못 가져온다고 병신이라고 하면 내가 병신이지 왜? 팔다리 없는 사람은 못 가져와 물 근데 내가 못할 걸 얘기했으니까 내가 병신이지 하지만 팔다리 있는 놈한테 물좀 갖다 줘 그런데 안 갖다 주면 당연히 갖다 줘야 될 위치인데 정치인이 그거잖아 국민 마음 이해하고 민생 법안 해결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할 놈들이 아니지 머리가 좋고 똑똑해요 국민의 대표를 뽑혔으니 근데 안 해주잖아 지들 권력만 갖겠다고 하고 싸움질만 하고 그럼 병신이 아니에요 그 병신한 거거든. 근데 그걸 듣고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이 듣는 병신 마음 아파요 하고 올렸더라고 댓글을.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미안하다고. 근데 내 병신의 뜻은 이거다 했더니 거기에 또 댓글이 뭐가, 뭐라고 달렸냐면, 음 딸이 그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 마비가 왔대요. 뺑소니한테 걸려서. 그래서 딸이 속에 병신이라는 가해자가 생긴 거야. 내 딸은 병신이야. 내 딸이 병신이니까 난 병신 부모고, 그거 얼마나 아픈 말이야. 그러니까 병신할 때마다 자기 딸과 자기한테 하는 것도 아픈 거야. 가해자의 아픔이지. 그분이 그내 병신화를 들을 때마다 아픔을 느끼면 그 아픔이 사라지면서 세상이 병신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딸과 자기에 대해서 병신이라고 가해하는 가해자가 치유가 될 거예요. 그건 아픔이지. 병신이 아니지. 진짜 병신이 아니지. 이처럼 벌써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뭔가 불안전한 아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득도한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은 다 아프기 때문에 있는 거야 오쇼 라즈니쉬 책 중에 가장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제가 딱 남는 기억에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그 사람의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의심할 때 그 아픔을 의심할 때 명상을 하는 거다 명상으로 떨어진다 뭐자 뭐 이렇게 표현했어 그게 뭐냐면 누구도 자기 마음을 의심을 안 해요 누구한테 욕을 들었을 때 수치당한다고 느끼면서 이게 진짜라고 믿어 이 당한다는 이놈이 이상한 놈이라는 걸 아무도 의심 안 하지 꼭 믿지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설명했어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어, 신발이 잘 맞으면 못 느낀다는 거야 신발 신경이 안 간다고 편안하니까 근데 발이 아픈 건 벌써 신발이 안 맞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즉 여러분 마음이 완전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 마음은 아픔으로 안 느껴져 없는 것 같아 신발처럼 잘 맞는 신발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올바르게 잘 쓰고 있는 마음이라면 아프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남도 아프게 하지 않고 왜? 신발이 발에 안 맞아서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 옆에 사람한테 아우 나 발이 아파 이러잖아 힘들게 하잖아. 그치? 근데 잘 맞으면 아무 소리 안 해. 불평을 안 한다고. 벌써 아프다고 느낄 때내 마음을 내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아픈 마음이야. 그 아픔이 이상한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쓰고 있다. 가해자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이 의심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버려버려요. 아프다고. 느끼고 이게 지금 부, 불안전한 마음, 아픈 마음이고 잘못 내가 쓰고 있으면 이게 나라고 인정해줘야 돼. 그 아픔, 굴욕과 수치심, 마음의 아픔을, 버림받은 아픔, 수치당한 아픔, 이런 것들을. 그럴 때 이게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더 이상 되지 않아. 그리고 가해자도 인정이 돼. 가해자는 뭐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림 리딩 하면서 보니까 어떤 아가가 내 안에 잠들 호랑이를 깨어라 앞에 섰는데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혼내켰 혼내길 때마다 그 가해자가 올라왔던 거죠. 자기를 혼냈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딸인 자기도 완벽주의자라 어떤 일을 할때 성에 안 차면 자기를 가해한 거야. 근데 그 가해자를 할때 아프지. 가해자 마음이 아파. 너 이거보다 이거밖에 못했어? 너 못난 여자야 할때여러분 아파 안 아파? 내면의 소리 들을 때. 아프지. 아프니까 외면했어. 버렸어. 버리고 이게 내 가해자 마음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 인정을 안 하니까 가해자가 어때요? 올바르게 써지지 않아.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올바르게 쓴다고 내가 했죠? 근데 인정을 안 하니까 가해자가 어떻게 써져요? 올바른 가해자의 역할은 뭐냐면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잘 모르면 혼내줘서 가르치게 하는 게 올바른 스승의 역할이지.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올바르게 안 쓰고 맨날 자기를 공격하고 가해하고 힘들게 해. 가해자는 올바르게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밖에서 가해자가 올때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날마다 술을 먹고 다니니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건 뭐야? 내가 나를 제대로 안 가르친 거야. 내가 술을 매일 먹고 가장인데 식구들한테 돈을 못 벌어다주면 내면에서 가해자를 써야 돼. 올바르게 어떻게. 이런 병신 새끼야. 왜 가족들 버리고 이따위로 살아?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하면서 참회하고 올바르게 자기를 가르치고 또 내가 열심히 잘리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고 나 덤벼. 그러면 가해자를 딱 써야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가해자를. 근데 이 가해자를 올바르게 못쓸 때는 어때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인정하나 계속 수치만 줘.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잘해도 수치 죠나 잘났지 아면좀 인정해 주면 돼. 네 같은 새끼가 뭘잘났나 이렇게 열심히 가장 역할하고 열심히 부인 역할하고 잘하고 있는 나를. 엄한 나를 계속 괴롭혀 그리고 또그 가해자를 어떻게 써 스승이 너 잘못했다 얘기하면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써 바람질을 하면서 덤벼들어 스승한테 덤비라고 있는 건가 엄마 아빠한테 또 덤벼 윗사람한테 덤벼 이렇게 잘못 써 가해자를 인정을 안 하면 가해자를 인정 안한 만큼 잘못 쓰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가정교육으로 배우고 왔어야 돼 부모가 가해자를 쓰는 걸잘 보여줘야 돼그 가해자를 너무 안 쓰고 오냐오냐 키워도 문제고 어? 아니면 계속 애를 학대하고 아무 때나 때리고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도 문제고 그걸 그대로 배워서 가해자를 이상하게 써요 부모가 애가 잘못하면 호되게 혼냈겠어요 정상인 거고 애가 잘하면 칭찬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 들어오면 딱 지켰어야 돼 근데 벌벌 떨고 하나도 안 지켜주고 심지어 애를 방탄용으로 세상에 자기가 잘못해서 사업 실패했어 그럼 밖에서 빚쟁이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벽장에 숨어서 이럴 대 애기 보고 네가 나가보라고 나 없다고 알아. 고벌벌벌 <웃음> 여섯 살짜리 딸이 나가서 아빠 없어요 이러고 막울고 들킬까봐 아버지 들켜서 죽을까봐 덜덜덜 이게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돼 나를 지켜주는 가해자를 못 쓰고 항상 그렇게 자식을 앞세우는 사람 똑같이 해요 그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나중에 똑같이 해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쓰는 걸가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들이 와서 내가 이걸 교정을 해주는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교정이 그게 쉽냐고 아기 어? 짓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다 방탄시켜서 자식들을 다뒤에 숨고 자식들 뒤에 숨고 둘이 싸움질하고 서로 일러받쳐 자식한테 뭐별 짓을 다 자기 가해자를 올바르 쓰지 못하고 엉뚱하게 쓰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하는데 아이들한테 승질부리고 부부싸움하면 가해자를 걷다 쓰고 도대체말이지 자기 속에 가해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버려서 왜 나빠? 가해자를 인정 안 하면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게 돼 오랫동안 자기를 못 써서. 부처님이 한 얘기 중에 자등명 법등명 있어요. 자기 내면에 그 안내자를 제대로 보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가해자를 인정할 때그 가해자가 나를 안내해요. 여러분이 그 가해자를 제대로 찾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끌어주고 혼내주고 잘하면 사랑 주고 못하면 혼내주는 거야 그걸 찾으면 내가 필요 없어 그 영체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안내해요 살수 없게 만들어 잘못하면 너 똑바로 해라 네가 응? 스승이 돼서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가르쳐주지 엄마가 돼서 그따위로 하냐 아버지가 돼서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그걸 찾아야 돼내 가해자를 인정하면 할수록 피해자를 인정하게 되고 내내면에 스승 안내자가 나와요. 영체님이지 그분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이 잘하고 못할 때마다 사랑도 주고 혼내주기도 하고 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안내하는 건데 안내할 때못 받아들이게 하는 놈이 누굽니까? 고집부리면서 어? 가해자를 올바로못 써서 가해하는 놈이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방탄을 하는 데서그 가해자가. 시린 소리 요만큼도 안 듣겠대. 공격이래 다. 옳은 소리 하면 받아들이고 어? 잘윗사람이래도 틀린 소리 하면 덤벼야 되잖아 불법을 저지르게 하면 덤비고 그렇잖아 맞는 소리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얼마나 찌질하고 병신 같아 그리고 수치 올라오면 느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구욕감 느끼고 인정 안 하니까 수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해자에 끌려가서 그래서 자기도 가해하고 남도 가해요 내가 수치 떠니까 남한테 당하게 되고 남도 괴롭히고 여러분 속에 그 가해자 피해자인 척하면서 올라오는 마음 어때요? 되게 두려워 아프고 수치당할까 봐 그러면서 수치주는 가해자를 봐야 돼그 가해자는 아픔으로 존재해 과거에 수치당했대 당했다고 피해자로 느끼면서 절대 아픔으로 안 들어갔던 그 아픔 그 아픔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통합이 되는 거야 이게 죽어야지 이 아픔을 다버리고그 여자 남자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면 나는 피해자인 채로 살다가 가해를 계속하면서 살게 돼. 나와 남을 계속 피해자인 채로 계속 나 가해 남 가해. 인생이 폭망이죠. 그게 수치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당한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수치인 거예요. 그 굴욕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